내가 짝사랑하는 남몰래 좋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이 타로카드를 뽑아보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카드 리딩은 신청을 받았던 짝사랑 속마음 타로예요. 내 마음속에 남몰래 좋아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타로카드를 뽑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약간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평소와 같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목소리를 들려주기 좋게 하려고 제가 뜨거운 물도 많이 마시고 준비를 했으니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은요. 번호 대신, 카드 대신 제가 다른 것을 준비했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보시던 그 인형들인데요. 인형이 어떤 형태인지 그걸 보지 마시고, 인형들이 어떤 색깔인지 그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부터 노란색, 하얀색, 파란색, 초록색이고요. 이 중에서 골라주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심호흡을 하고 숨을 고른 다음에 주위에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게끔 주변을 정돈해 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왼쪽부터 노란색, 하얀색, 파란색, 초록색이 여러분들 눈앞에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 어떤 마음일까?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요. 이네 가지 색깔들을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끌리는 것단 하나, 그 하나를 골라 주세요. 고를 시간 드릴게요. 노란색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든 카드에는 당신이 짝사랑하는 사람의 마음들이 들어있어요. 일단은 이세 장의 카드로 그 사람이 일과 사랑 어떤 것을 우선시하는지 그걸 알아볼게요. 지금 누군가와 새로운 캔버스에 그리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지만 그것이 우선시 된다고는 보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적으로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지만 이제 막 시작된 감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완성되었다. 나에게 당장 달려올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태인데요. 반면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호한 마음이 엿보이네요. 지금 열심히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무언가 지금 이뤄야 할 때, 성취해야 할 때라고 아주 강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 일과 사랑, 무엇이 먼저냐고 라 물으면 이 사람은 외적인 성공이 조금 먼저인 상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교황 카드, 교황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지도자, 멘토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좀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거든요. 만약 이 카드가 여사제라면 좀더 내밀한 감정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라볼수 있지만 일단은 일에 있어서 지금 온전히 집중하고 싶어하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카드 3장을 제가 또 뽑아봤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을 보면 나를 좀 지켜주고 싶다고 해요. 이 사람은 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위태로워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치 이 새끼들처럼 나를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반면 이 마음에 아주 깊은 구석을 들여다보면 내가 이 사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만나려면 나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성마음적으로는 좀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다르고 싶고 어떻게 보면 용사처럼 당신을 구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의식이 이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네요 지금 무언가 수확해야 될때 자신이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해서 보시면 어떤 농경의 이미지 그리고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림이 두 카드에서 드러나는데 그만큼 자기의 심한 내부적인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나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전차 카드가 나온 것을 보면 정열적인 마음 또한 존재 하나 나와의 만남이 어딘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 지금 우선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 또한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과 좀더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카드 3장으로 알아볼게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에 기초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죠. 이 사람은 약간 구두쇠와 같은 상태예요. 자신이 가진 것을 잃으려고 하지 않고요. 반면으로는 두려워하는 기색도 있어요. 내가 너무나 두렵다 연애를 해서 시간을 썼을 때 내게 온 기회들을 빼앗길까봐 약간은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보여요.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내가 좀더 가까이 다가가야 해요. 하지만 내가 좀 너무 격렬하게 이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이 사람이 약간 달아나려고 할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의 상태를 보았을 때 아주 많은 짐을 지고 있어요. 많은 막대기들이 보이죠. 완대태는 그만큼 과로하고 있는 상태, 무리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진행하긴 어렵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 나에 대한 열정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짝사랑하는 이분과 좀더 가까워지시려면요. 이분에게 좀더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세요. 데이트를 할때좀더 힘든 것이 아닌 이 사람에게 쉴수 있는 어떤 계기를 주는 것이 좋아 보이네요. 지금은 좀 나돌아다니기 어려운 시기라고 하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 아주 따뜻한 커피 한장 정도를 보내준다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이 사람과 탁! 인 곳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의 시간을 너무 빼앗는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하면 도리어 자신이 약기 올라서 내가 당신이라는 사람을 빼앗길까봐 본인이 달려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의 시간을 존중해 주시는 것이 첫 번째, 쉬게 해 주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너무 성급하게 다가서지 마시고요. 조금은 어렵겠지만 내 마음을 이 사람에게 전해보세요. 나는 당신이 지금 일에 지쳐 바쁜 것은 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나에게 달려오기 힘든 것도 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좋아하고 있으니 당신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손을 내밀어도 당신은 안전하다. 이런 메시지들이 짝사랑하는 그분과 가장 잘 되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면 노랑색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하얀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손 안에 있는 이세 장의 카드에는 구이 지금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사랑인지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질문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이분은 최근에 힘든 이별을 겪었다 카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마치 타워로 상징되는 것만 같은 어떤 재난 이분은 과거의 이별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가슴 아프게 헤어진 어떤 기억을 되뇌이고 곱씹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직장에서는 괜찮은 제의도 많이 들어오고요 스스로도 지내기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에 대한 욕구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잘 돼가는 중이기 때문에 일과 사랑 어떤 것이 중요하냐는 질문에서 이런 상태가 나온다면 직장 쪽은 만족하고 있다. 그런데... 사랑에 있어서는 자신이 머물렀던 어떤 따뜻한 집을 그리워하고 있네요 이분이 좋아했던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분과 맺어질 뻔했던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아주 아늑한 어딘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카드 세장에서 드러나 있어요 이분은 따스한 애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태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사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약 이분이 지금 짝사랑하시는 이분이 헤어진 분이라면 나에게 어떤 연락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만약 이분이 예전 애인이 아니라 그전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서 전화를 걸어보세요. 누군가의 따스한 위로가 필요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소식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나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나도 다시 따스한 집 속으로 이런 눈밭이 아니라 따스한 집 속으로 갈수 있다고 믿게 해주길 강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두려워하네요. 내 앞길에 이렇게 까마귀들이 가득해서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아요.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무의식 카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갖고 있는 것을 뺏길까봐 두렵다고요. 새롭게 나아가고도 싶고 그 사람을 되찾아오고도 싶지만 이도저도 못하고 누군가가 연락을 먼저 해오기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분과 최근에 다투셨거나 아니면 짝사랑을 하시는 분이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먼저 연락을 해보고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이 사람이 내면의 어떤 고민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유효하다고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과 가까워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카드 세장으로 알아볼게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적극적인 상태보다는 좀 수동적인 상태네요. 이 다시 한번 뉴스를 기다린다는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에서 보셨다시피 어떤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네요. 헤어졌던 분이라면 과거에 헤어졌던 그 사람과 다시 한번 만나기를...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에게 누군가 전화를 걸어주기를 먼저 연락을 해주기를 그렇게 강하게 바라고 있어요. 이분이 지금 마음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이분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꽤 가까워질 수 있겠고요. 처음엔 이분이 경계를 많이 할 거예요. 자기 얘기를 안 하려고도 할 거고요. 이 카드는 경계 카드 나는 세상이 너무너무 두려워요 라고 말하는 카드예요. 하지만 그런 그 사람의 밀어내는 모습에 지치지 않고 기다린다면 따스한 호의와 애정이 계속된다면 이분은 생각보다 스르르 쉽게 나에게 올 것이다. 기본적으로 애정에 목말라 있는 상태고요 굉장히 외로워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처음에 이 사람이 괜히 나를 피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연락을 해보시고 지금 괜찮니?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니야? 하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얼음장 같던 이 사람의 마음도 그리고 나를 의심하던 그 마음도 스르르 녹아버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얀색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이세장의 카드에는 그분이 과연 일과 사랑 중 어떤 것을 더 중시하는지 그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분은 굉장히 지금 균형을 잘 잡고 있네요. 일과 사랑 어느 쪽이든 문제없어 라고 생각하는 상태. 하지만 일과 사랑의 차이를 좀더 세심하게 짚어보자면 직업적인 면에서 학업적인 면에서 본인이 뭔가 주도도 잘해요. 스터디 그룹을 짠다면 본인이 짜는 편이고 아주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데 반면 연애에 있어서는 좀 앉아만 있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은 내가 주면 그 이상을 줄수 있는 사람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황금이 많이 쌓여 있죠. 그만큼 넉넉하고 후한 사람인데 워낙 이렇게 인심이 좋기 때문에 예전에 많은 것을 잃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나한테 얼만큼 어떻게 하는지 보고 판단을 하려는 그런 습성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 속마음으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카드 3장으로 이 중요한 이야기들을 살펴볼게요. 다시 한번 나타나죠. 어떻게 보면 약간 계산적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내가 필요할 때만 자기를 찾는 건 아닌지 약간은 의심하네요. 그래서 만약 이 사람에게 내 마음을 들킬까봐 조금 조심하고 계셨다면 그러지 않아도 좋고요. 베풀고 싶은 만큼 이 사람에게 베풀면 이 사람의 마음이 쑥쑥 커서 나에게 닿을 것이다.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네요. 이분은 감정에 서툴러요. 감정에 서르다는 것이 바로 컵의 왕 카드에서 드러납니다. 컵의 왕은 유일한 존재인데요. 다른 물의 카드들은 모두 물과 다 있는 한편, 이 왕은 물에 다 있지 않죠. 그래서 물을 잘 모르고, 감정을 잘 모르고,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데 서툴릅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욕구는 굉장히 크죠. 알수 있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상처받을까봐 무서워라고 하거든요. 나라는 사람에게 상처받을까봐 무서워하는 마음이 무의식 중에 숨어있는데 이것은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만큼 이분의 연애 경험이 그렇게 이분에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자꾸 이 사람의 놀라운 마음을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해요 나는 잘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자꾸 나를 이용하려고 하니 이렇게 닫혀있는 백조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에게 좀더 많은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줄때 망설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분명히 괴적 속에 있는 돈을 본인만 가질 사람은 아니에요. 돌려주려면 돌려 더 많이 돌려주었지 그 사람이 진심을 이용할 사람은 아니다. 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렇다면 이분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중요한 이야기들을 카드 3장에 담아봤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때 카드는 같은 카드로 강조하곤 합니다.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두 카드는 덱은 다르지만 같은 카드예요 연애 있어 이분은 통 일어나려고 하지 않네요 그동안 내가 받았던 상처가 있고 다정하게 잘 대해주지만 어딘가 사람을 차분하게 지켜보는 눈길이 있어요 나를 좀 지켜보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 이분에게는 인색하게 구질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것을 좀 나누어 주시는 것 그리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와 함께 더큰 미래를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짝사랑하는 사이일지 몰라도 그 사람 마음 한켠에 내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와 미래를 해도 될지 말아야 할지 지금 잘 살펴보고 있는 단계이니 이분에게 잘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나오죠. 이분은 앉아만 계세요. 움직이지 않죠. 큰 움직임이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연애들이 그리고 이 사람이 해왔던 사랑들이 이 사람을 굉장히 수동적이고 움직이지 않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켜보고 지켜봅니다. 여사제는 통찰력 있는 눈으로 상대방을 판단하죠. 이 사람에게 나는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좋아하려는 것이다. 물론 파란 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속상할 수 있어요. 나는 순수하게 좋아하는 것뿐인데 왜 저렇게 방어적으로 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저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분이 지나온 세월들이 그리고 살아온 세월들이 이분과 파란 분이 맺어지는 데 방해가 되고 있으니 지금은 내가 약간 지고 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라도 이분에게 내가 가진 것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다정하게 대해주시다 보면 언젠가 이분이 의자에서 일어날 거고요. 그 언젠가라는 말이 크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보여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호의를. 따뜻한 호의가 이분과 가까워지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것 같네요. 그러면 파란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초록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이세 장의 카드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일과 사랑 중 무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중요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일단 지분은 사랑에 있어 굉장히 진지한 상태예요. 함께 미래를 갖고 갈 만한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욕망이 있어요. 어쩌면 결혼할 만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일과 직장에서 자신은 괜찮은 지위에 올랐고 사람들에게 축하도 받고 있으며 지금 상태가 어떻든 나는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걱정은 하지 않는 상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꽤 축하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연애에 있어서 그래서 더더욱 힘을 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은 이제 됐고 일하는 것도 됐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자신과 함께 평생을 살아갈 어떤 사람 그것이 결혼이든 어떤 다른 형태든 간에 나와 함께 할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이 이 사람에겐 몹시 중요한 일이고요. 그것이 이 사람에게 굉장한 압력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이제 슬슬 너와 함께 오래 있을 법한 사람을 고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자기 자신조차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시 한번 카드 3장으로 알아볼게요. 나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은 곳으로 나왔네요. 상당히 긍정적인 징조입니다 이분은 나에 대해서 대단히 평온하게 느끼고 나를 굉장히 속이 깊은 사람으로 느껴요.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두운 바다에 있어도 아무리 깊은 바다에 있어도 나는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만 같다 라고 생각하고요. 결혼할 만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하네요. 지금 이 카드는 결혼을 대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카드인데요. 물론 결혼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 여러가지 형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나와 오래갈 사람, 여태까지 만나온 사람과는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보이고요. 무의식 중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보기에 나를 다는 사람이 채워갈 것 같다. 그래서 얼른 내가 가까워져야지, 이 사람과 함께 있어야지 라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해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본 리딩 중에서 가장 능동적인 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사람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카드 3장으로 알아볼게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경쟁자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별거 아니고 나는 너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내가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 라고 하셔도, 그 얘기를 입 밖에 내지는 마세요. 이 사람과 맺어지는 데는 방해가 됩니다. 오히려 이 사람을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그 사람은 나와 더 넓고 깊은 미래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여태까지 와는 새로운 세상이 당신과 나 사이에 펼쳐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 카드는 내가 고백해보라 라고도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카드의 흐름을 봤을 때이 사람이 스스로 초조해하는 것도 있고 초록본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아주 진지한 마음만 이야기해 주신다면 나는 너와 결혼할 생각이 없어 나는 아무하고도 결혼하지 않을거야 같은 이야기만 조금만 주의해 주신다면 이분은 곧 가까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초록리딩 여기까지 할게요